문재인의 청와대는 북한 앞에서만은 한없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삶은 소대갈이라고 조롱을 해도 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핵 경고에 대해서도 별도 의견이 없다면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편들기 위해 태어난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억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 상하원 의원들 학계 정계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남북 간의 종전 선언을 밀어붙이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남북한 간의 핫라인을 이용해서 종전 선언에 관한 협의가 지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 한미 중국 합의 후 북한과의 합의라는 방식으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간의 주축이 돼서 종전선언의 문안이나 시기, 참석자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선언에 관한 문구까지도 조율하는 등 종전선언은 최종 막바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번째, 애초에 2월 4일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모인 자리에서 종전선언 이벤트를 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이유가 되고 또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전이란 어느 일방이 아니라 쌍방간의 평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듯이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증거보다는 전쟁을 원한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북한은 최근 영변의 5와트급원자로에서 플루토늄 분리작업과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두번째 지난 9월 13일 북한 관영중앙통신은 새로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이 126분을 비행해서 1500km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사실. 세 번째, 이어서 9월 15일, 다시 북한은 열차 위에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함으로써 전쟁 시 발사 징후 포착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미사일 기습 공격 능력을 대거 업그레이드한 사실. 네 번째, 미 국무부가 당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동맹국 등의 큰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던 사실. 다섯 번째, 라파엘 그루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유엔안전보상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선언했던 사실. 이상 다섯 가지의 오래 일어난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문재인이 주창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려 한다고 느껴지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왜 끊임없이 식무기 개발 및 무기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2020년 6월 16일 남북평화 및 교류사업의 상징적 장소인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린 북한입니다 이런 몇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북한이 평화를 원하기보다는 무력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매주 매월 해마다 올인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보이지 않으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위험한 것일까요? 그리고 전세계의 학계, 정계, 군사 전문가들과 뜻 있는 지식인들이라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1953년 7월 27일 남과 북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 유엔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인데 이 문서에 각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 이것이 휴전협정문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지금은 유엔군이 판문점의 jsa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해 있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휴전협정에 서명을 한 당사자인 유엔군의 주둔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군이 즉각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지만 종전선언이 되는 순간 휴전협정에 서명 당사자인 유엔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즉각 유엔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미군의 주둔 역시 현재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종전선언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휴전 상태를 전제로 한 미군의 주둔 명분도 그만큼 희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으로 남한이 유리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으로 남한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의 확인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저야와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원해서 날이면 날마다 기습공격용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기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영변 원자료 재가동이 평화 목적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북은 레이드 탐지가 어려운 1500km짜리 순항미사일까지 날렸고 탄도미사일을 열차에서 발사함으로써 기습공격 능력을 대폭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우리 영토 전역이 언제 북한 핵의 공격에 노출될지 알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문재인의 청와대는 북한 앞에서만은 한없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을 해도 말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북핵 경고에 대해서도 별도 의견이 없다면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편들기 위해 태어난 정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부 맞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만약 종전선언이 되고 난 후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자진해서 스스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자살골을 놓고 그 다음 더 극단적으로는 남한을 북한에게 갖다 바치기라도 할 것처럼 순진하다 못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결론입니다. 내년 2월 이내에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는 지금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뉴질랜드 호주 리투아니아 역시 보이콧 동참을 선언했고 영국과 일본까지도 제한적이나마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기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한다는 문재인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두 번째. 청와대는 서방세계의 이같은 보이콧 움직임에 당혹해하면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에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하면서도 올림픽과 는 별개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 한달 전에 남북미중 4개국의 종전선언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99%입니다. 세 번째. 미국 하원이 종전선언을 중단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북한의 비핵화 없는 6.25 종전선언 이 불러올 위험성을 알리는 공동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크 이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내고 이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미국 의원들의 집단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종전선언이 불과 수개월 내에 실제로 이루어지려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 사태의 긴급성을 알리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에 가져올 위험이 그만큼 실제적이며 급박하다는 것을 내외에 알려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 종전선언을 하필이면 내년 2월에 하려는 이유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으로 하여금 이어받도록 남북미중평화쇼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켜서 정권교체 열망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을 위한 것인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좋으라고 일이 서둘러하려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혹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 이후 정말로 미군 철수까지도 요구할 것인지 국민이 묻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도대체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국민이 묻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